안녕하세요.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뭐 다양하게 뭐 수송구, 남구, 서구, 도할것 할 없이 다 확인을 해봤는데요. 사실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아파트가 과연 가격이 내릴 것인지 오를 것인지 계속해서 상승할 것인지 아파트를 언제 구입해야 될 것인지에 지금 관심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세금 완화도 있고 그 다음에 규제 완화는 아직 뭐 얘기가 나온 건 없지만 대출 부분 완화도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사실 아파트 과연 어떻게 가격대가 형성이 될지 에도 초유의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요 실제 보면 우리가 이 사이트 자체가 100%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는 전입 신고를 했고 전출 전입에 대해서 확인을 하다 보니까 예전 같은 경우 5년 전 4년 전 아파트 분양권으로 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다 하는 얘기들이 나올 때 일시적으로 경기도에서 전입을 온 세대수와 서울 쪽에서 전입을 온 세대수는 거의 3만 명, 3만 5천 명, 3만 6천 명, 그리고 다시 빠져나간 인원은 5만 8천 명, 5만 6천 명. 전입 전출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시절이 마치 맞게 뭐 아파트 분양권이 가장 활성화되고 있을 때쯤의 어떤 전입 전출이기 때문에 과연 전입 전출로 해서 얼마만큼 뭐 유입이 되고 안되고에실 수요로 해서 유입이 되었다 안되었다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런 어떤 자료들을 보고 확인을 해보면 사실 전입, 전출이 결국은 개인적인 일 때문에 유입이 되고 전입, 전출이 되었다기 보다는 사실 아파트 분양권 때문에 위장 전입, 전출이 많았지 않느냐 그렇게 확인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4, 5년 전, 5, 6년 전을 보면 평균적으로 유입 인원과 전입, 전출 인원이 엄청납니다. 하지만 지금 전입 전출을 확인해보면 4, 5년 전, 5, 6년 전과 틀리게 작년 뭐 초부터 시작됐지만 한 7월, 8월 정도부터 아파트 가격이 내리지 않겠느냐. 그런 분위기가 조금씩 얘기가 나왔을 때에는 사실 경기도와 서울 유입 인원은 4,000명, 거의 3만 5천6천명이 임박하던 전입 전출이 평균적으로 제가 뭐 4년 전, 5년 전, 그리고 3년 전을 비교해봤을 때 3, 4만에 넘는 전입전출 인원들이 작년 7, 8월 정도가 딱 됐을 때는 평균적으로 4,000명이 ,000명, 유입이 되고 6,000명이 다시 나가고 4,000명이 유입이 되고 거의 서울, 경기, 경남 쪽에서 전출 전입이 되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전입전출, 뭐 사실 작년 말이나 올해 전입전출을 확인해 보면 거의 뭐 경기 서울에서 완전히 확인이 줄었습니다. 700명 뭐 700명 마찬가지 뭐 전출은 또 1,200명, 1,400명. 사실 전입이 거의 없다는 하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자료들이 100% 어느 정도 맞는다면, 7, 80%만 맞는다면 아직 우리가 인터넷에 나오는 뭐 명의 신탁이라든지 위장 전입 건수는 사실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위장 전입이나 이런 청약 오늘 벌기 위해서 경기와 서울 쪽 그리고 경남 쪽에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었다가 다시 빠져 나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아파트는 투기 때문에 가격이 그만큼 올랐다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다 아는 내용 이지만은 이런 자료를 한번 체크를 해 봤을 때는 결국은 경기도 서울 그리고 경북과 경남 쪽에서 많은 부자 기 세력들이 들어와서 결국은 가격이 많이 뛰었기 때문에 사실 아파트는 뭐 가격이 내리는 것은 당연한데 사실 모든 부동산이 가격이 한번 오르고 나면 사실 쉽게 내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구 유입이나 전입 전출로 확인을 할수 있는 것처럼 결국은 지금 경기와 서울, 경남 쪽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전입 세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아파트 거래가 지금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는 급해서 아파트 매물을 던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해서 가지고 있는 분들은 투자 투기보다는 평균적으로 평생 살집이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결국은 뭐 투자나 투기를 하는 분들은 팔고 사고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아파트 거래가 대구 전역에 거의 거래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사례들이 많고요. 결국은 또 시기적으로 지금 입주세대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나올 건데 거래는 지금 한국 전체를 다 보다시피 거래가 없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대전, 대구, 뭐 경북, 경남, 광주 어디든지 지금 현재 대부분 아파트 거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아파트 자체가 거래가 안 된다면 입지시기에나 아니면 중도금이나 잔금치는 시기에 결국은 아파트 동향을 확인하다가 아파트를 음매물로 내려서 판매하는 사례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 뭐 대출 규제도 완화를 시킨다고 하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세금도 완화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물론 아파트 매물이 과연 얼마나 나올지 또 얼마나 구입할지 그런 게 초유의 관심인 것 같은데 우리가 3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했다. 그런데 아파트가 상승해서 뭐 7억이 되었다. 7억이 되었는데 여기서 미분양이 없다면 사실 금매물로 나와서 6억의 매물을 내놓으면 6억의 매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6억의 매물을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미분양이라고 하는 게 있죠. 미분양 아파트가 나와 있다면 미분양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뭐 7억짜리가 6억에 나와 있다. 그러면 이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6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하기보다는 미분양 신축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례들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상황에서 미분양이 6억짜리가 거래가 되고 7억짜리를 6억으로 낮춰도 거래가 안되다 보면 결국은 7억짜리 아파트를 6억이 아니라 5억으로 내리는 사례가 발생이 됩니다. 5으로 억 가격을 내려서도 거래가 안된다면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은 내릴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뭐 7억짜리 아파트를 6억의 미분양으로 구입하는 사례들이 있어도 사실 5억에서 더 내려가지 않으면 신축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이 더 많아 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미분양 사태가 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미분양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사실 구축으로 된 아파트 물론 위치에 따라 좀 틀릴 수 있겠지만은 뭐 3억짜리 아파트가 7억이 올랐다고 해서 6억으로 내려오고 뭐 5억으로 내려온다면 여기서 어느 정도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은 사실 미분양의 아파트가 나온다면 적어도 대구는 지금 현재 등록된 게 3600세대 정도 미분양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미분양 아파트에 6억짜리를 구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몰립니다. 그럼 결국은 6억 5천에서 계속해서 아파트는 내려갈 것이고 그렇다 보면 부축이 내려가고 미분양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아파트 가격은 더욱더 내려가지 않겠느냐 하는 게제 생각이고요. 이런 생각들은 예전에 2008년 10년도에 실제 3만에서 4만 세대 아파트 미분양이 1만에서 4만 세대의 아파트들이 공급이 계속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고 미분양으로 해서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입한 사례들이 있었던 상황을 봤을 때는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더욱더 확연히 차이가 날 수가 있다. 그때는 사실 아파트 가격이 이만큼 높지도 않았을 뿐더러 아파트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없었죠. 거의.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아파트 어떤 동향을 살펴봤을 때는 경기와 서울 쪽으로 해서 투자 투기를 하기 위해서 들어왔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런 세력들이 있고 지금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결과적으로 아파트 의뢰 자체도 안 되지만은 미분양까지 발생을 했고 입주 시기와 맞물리다 보면은 결국은 대출을 완화를 해주는 한이 있어도 분위기라 하는 게 있죠. 사람은 분위기가 군중심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 같은 경우면 은 분위기 자체가 대부분 아파트 투자 위주로 많이 했고 청약만 되면 로또라는 얘기를 하면서까지도 엄청나게 세력들이 움직였고 그렇게 분위기가 상승하는 시기였지만은 지금은 대부분 분위기가 다운되고 있죠. 미분양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파트 거래 자체도 되지도 않고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대출이 완화가 되더라도 결국 아파트를 계속해서 구입하는 사례들은 많이 없을 것이고 현재 기다리는 분들도 대부분 장기적으로 아파트가 내렸을 때 구입을 해야 되겠다. 실수요자분들도 계시지만은 기본적으로 뭐 세력들은 거의 없고 투자를 하려는 분들 위주로 가다 보니까 분위기 자체는 상승 분위기가 아니고 하락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사실 뭐 대출 완화를 해 준다고 하고 대출이 좀더 됐더라도 사실 세력들이 와서 그만큼 구입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실수요자 위주로 뭐 보상을 받았는 분들 그리고 뭐 실제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분들 소유자 위주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질 것 같기 때문에 현재 미분양이 나와 있는 것도 뭐 등록된 게 3600세대 3 6 0 0을몇 세대에 나오지만 실제 그보다 더 많이 미분양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분위기 자체가 다운된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뭐 저도 뭐 얘기를 듣기로는 뭐 경기도 서울 쪽에 뭐 소송구의 아파트 대구의 아파트 미분양 아파트에 관심이 많아서 미분양이 나면 대구의 뭐 아파트 구입 의사가 많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는 있지만 결국 분위기라 하는 것은 절대 무시는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계속해서 지금 단속을 또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서불리뭐 투기 세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경기 서울 지방에서 아파트 투자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례들은 거의 많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 구입했는 아파트들을 팔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뭐 댓글에 엄청난 얘기들이 올려져 있지만 은 아파트 가격은 상승 여지는 제 생각에서는 별로 없지 않겠나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뭐 방송이나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저 또한도 뭐 신문기사를 많이 읽어보고 이런 자료들을 찾아보기도 대부분 찾아보는데요. 실질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사례들을 비교해 봤을 때는 섣불리 그렇게 쉽게 접근해서 뭐 투자 투기를 하기 위해서 다시 대구로 오는 사례들은 적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까 마찬가지 확인했던 바와 같이 전입, 전출, 지금 대부분 아파트가 거래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물려있는 분들이 많고 입주시기가 있기 때문에 입주시기에 발맞춰서 더욱더 금매물들은 나올 것이고 뭐 구축에서 신축으로 갈아타는 그런 매물에서 마찬가지 신축의 어떤 잔금을 위해서라도 구축을 또 저렴하게 팔지 않겠느냐. 가격대가 3억에서 뭐 7억까지 올렸다. 4억에서 10억까지 올랐다. 그랬으면 일단 올랐는 것들은 어느 정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내리더라도 뭐큰 손해는 안 본다는 입장에서는 구축으로 해서 신축으로 갈아타는 분위기에 가격은 더욱더 내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많은 분들이 뭐 LTV DTI 뭐 대출 완화, 규제 완화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오르지 않을까 뭐 그렇게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 생각에서는 그렇습니다. 뭐 예전에 어떤 아파트 가격과 현재의 아파트 가격 그리고 분위기라 하는 것도 무시 못하고 뭐 대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뭐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전에 그 정도 거래가 되었다면 결국은 아파트에 물려갖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이제 대우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워낙 많이 진행이 되고 현재도 재개발되는 곳도 있고요. 사실 계약금이 지급돼서 나가는 동네부터 계속해서 뭐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민영사업으로 진행되는 뭐 어떤 재개발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돈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다시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거래 동향을 보거나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대부분 구입하려고 했던 분들은 어느 정도 구입을 했고요. 평균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고 보상을 받는 분들도 대부분 아파트를 일부 구입을 한 사례들도 있겠지만 일반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수익형 어떤 구조로 된 건물들을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살 집이 있고 나서 다시 뭐개 투자를 하든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뭐 아파트나 뭐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거래 동향을 봤을 때는 거의 거래가 없고 기다리는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결국은 재개발이 들렸고 일부 지금 계속해서 보상이 나오고 있지만은 그런 분들도 매스컴을 보고 분위기 자체를 보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기다리면서 아파트 동향이나 부동산 동향을 보면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파트는 뭐 굳이 뭐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뭐 세금 완화를 한다 하더라도 쉽게 뭐 투기 세력들이 들어오거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역마다 위치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예전에 5년, 6년 전에 인구유입이 어 몇만 명이 들어왔다가 몇몇 명이 나갔는데 불과 작년과 요번 년도만 비교해도 몇천 명에서 몇백 명으로 확연히 줄었다는 것을 확인을 해본 결과, 실제 그만큼 많은 뭐 세력이 움직여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뭐 얘기들은 저의 생각이고 뭐제 생각은 사실 뭐다뭐 뭐 입에서 그냥 막 나오는 것은 아니고 저도 뭐 기사를 보고 뭐 이런 자료들을 훑어보고 뭐 예전과 비교를 해 봤을 때의 생각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제 말이 100% 다 틀린 것도 아니지만 100% 다 맞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요 실제 뭐 일거래된 거래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가 다 올려드리면서 저조차도 업무식 확인을 다 해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서 사실 아파트는 가장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뭐 가격이 올랐을 때 팔면 가장 좋겠지만 은 우리가 예전에 아파트 투자를 이렇게 한 사례들이 없었는데 뭐 서울 쪽으로부터 어느 정도 분위기가 흘러가다 보니까 지방까지도 아파트 투기 세력이 움직이고 실제 아파트를 돈을 버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분위기가 조성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 생각에서는 뭐 대출 규제나 아니면 세금 완화 규제들이 뭐 계속해서 쏟아진다고 하더라도 예전처럼 아파트 투기 세력들이 모여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단속도 계속해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기존에 물려있는 아파트를 급처분하는 사례들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많은 댓글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한번씩 물어보는 분들이 계셔서 일단은 저도 뭐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뭐 이와 같은 뭐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기 때문에 공고만 하셔서 결국은 판단은 여러분이 직접 어 어떻게 하셔야 될지 뭐 그런 결정을 내리시면 됩니다. 근데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뭐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뭐 투기 세력으로 해서 다시 가격이 오른다. 그리고 재개발 돈이 워낙 많이 풀려서 아파트 쪽으로 또 투기 세력들이 몰린다. 굳이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군중심리나 아니면 은 분위기 자체는 절대 무시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는 뭐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저렴하게 아파트든 뭐 주택이든 간에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아파트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분위기 상황 마찬가지 댓글도 많이 달려서 제가 이런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